자 갤럭시 호텔 여기서 이제 푸드코트 가시려면 여기 페스티바 있잖아요 갤럭시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페스티바 있고 여기 욕시먼 우리나라 브랜드죠 네 여기 가시면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면 푸드코트가 보일 겁니다 네몇 조금만 가시면 되세요 여기는 갤럭시 호텔의 푸드코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텔이다 보니까 막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호텔 안에서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속에서 뭘 이렇게 만드는데? 그건 뭐지? 이거는 젖은가? 어? <목소리> 아? 생젠바? 생 <목소리> <동시. 목소리> 어, 아, 아니면 요, 요가 동시에? 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 싱가포르에서 가이난지지하고 빠꾸때라고 그러거든요두번째거 여러가지가 다 있네요 싱가포르 게. 여기는 엔신 이제 딤섬 딤섬이 여러종류가 있고요 세트로 있네요 너무 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약간 내셀 아니다 자 이런식으로 있고요 여기는 태국이라고 옆에 있네요 태국요리 태국요리 태국요리좋 아는데 따거라고도 했네요. 중국 요리인가? 따거 하는 거니까 보 맞네요. 국경 요리. 나해 보시면 국경 요리. 시치기입니다. 네, 맛있어요. 여기 이건 안 먹어봤는데. 이제 좀 간단히 해볼게요. 이렇게 뭐 뉴욕, 뭐 햄버거도 있네 햄버거. 햄버거보다는 핫도그. 미국식 뉴욕커를 되고 싶으면 여기서 드시는 것도.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 뭐 스테이크 같은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못 찍겠다 이거 어 한국 요리 안고얼리 아올리 자, 설아벌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 혹시나 여기 오셔서 이게 안 맞으시면 한국 요리 어, 돌솥비빔밥도 있고 뭐 비빔밥 뭐가비탕도 있고 그러네요 김치도 있고 김치 자, 저기 안쪽에서 먹는 데 있고요 어, 설아벌 크게 있네 이게 삼계탕도 있고 이도고 있네 삼계탕 이런 라면 여기 사람들 우리나라 라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후식으로 이런 생과일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생과일 음료수도 있고 이건 뭐 그렇게 안 비싸네 3 0원데 그래도 신선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과일도 파는데 다 신선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과일로 만드니까뭐다 신선하겠죠? 이렇게 즉석으로 만드니까요 정도? 네 요정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입맛이 맞지 않다 그럼 저기 K, KFC 할아버지 있고요 정말 최후의 수단 해외 나와서 외국 음식 못 먹겠다 저 맥도날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나왔으면 해외 음식 먹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맥도날드는 한국에서 많이 드세요 자 방금 그쪽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다가 디올이 보이실거예요 디올이 있으면 여기 갤럭시 58로비 자 58로비로 오시면 셔틀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데요 어디를 갈수 있냐면요 어 여기 똥도 보이네요 르비똥 자 여기 보시면 갤럭시 58로비에서 베네시안 마카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시티 마카오 센즈시티오브드림자 윈팰리스 자 이제 운영시간은 11시 반부터 21시 30분까지입니다 자 노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중간을 어 바로 가는 건데요 자 보시면 갤럭시 마카오 여기서 스튜디오 시티 그리고 베네시안 마카오 이렇게 세 군데만 가는 건데요 어, 중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하시려면 이쪽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용리호텔인데요. 여기가 바로 위노텔입니다 여기 위노텔 신호등을 건너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월드 카지노가 보이시는데요. 여기 옆에 갈색깔 버스 보이시죠? 네, 이 버스를 탑승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셔서 스타월드에서 갤럭시 호텔 10시에서 23시 45분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예요. 네, 스타월드 호텔에서 갤럭시 호텔까지 가는 곳이니까 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에서 갤럭시 호텔로 오시면 되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제 정면에 보시면 카지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디올 쪽으로 가시면 갤럭시 호텔, 오크라 호텔, 그리고 반얀트리 호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제 이쪽 루이비통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JW 메리어트 그리고 리츠칼튼 호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내리셔서 혹시 브로드웨이 쪽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십니다. 그쪽에 식당가가 많으니까요 이쪽으로 저쪽 문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쪽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또루이비동 있죠? 정말 많네요 오, 사람이 진짜 없네 오늘 왜 이렇게 없지?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울 기울 쪽으로 2층입니다 여기 2층 기울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저쪽에 보시면 이제 오팔로비에서 이렇게 어, 카지노 내려가고 뭐 호텔들 내려가고 브로드이는쭉 가라고 되어있죠 그럼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네, 여기도 내려가는 곳과 올라오는 곳이 있고요 저기 미우미우 옆에. 미우미우 옆에. 자 이제 브로드웨이 가는거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브로드웨이 마카오. 브로드웨이 디에르. 네 브로드웨이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다리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건너시면 바로 이제 브로드웨이. 네, 이쪽으로 가시면 자, 브로드웨이 마커. 네, 저쪽으로 가시면 브로드웨이 호텔과 식당가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저쪽으로 가셔서 내려가시면 되세요. 예, 공연, 브로드웨이 공연 보는 것도 저쪽에서 보시면 되세요